드디어 고쳤습니다. 화면이 너무 깨끗하게 잘 보이네요. 바르셀로나에서부터 화면이 나와가지고 액정이 나간 채로 영상을 찍어왔거든요. 돌아와서 영상 확인해보니까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엉망진창으로 찍어왔더라고요. 또 제가 이번에 유럽 다녀오고 나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저는 휴양지, 휴양지파 음, 돌아와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방콕을 위해서 허다닥 고쳐왔고요. 빅시아 이 카메라가 캐논에서 단종을 시켰어요. 캐논 코리아에서 수리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설 업체에다가 택배로 수리를 맡겼어요. 이제 깨난 카메라 고치는데 20만원이나 들었어요이 카메라 열심히... 써가지고 운전을 회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부이나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존재 뽑을라금. 돌싱글즈 시즌3 본방을 기다리고 있고요. TV 유선 연결 안 해가지고 웨이브 퀵 VOD로 돌싱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 돌며들었잖아요. 짠짠짠 허... 짠, 짠. 맛있겠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빵순이가 아닙니다 저는 밥순인데 생리 철 만들면은 두렵게 빵이 땡겨요.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왔잖아요 오멤메 오멤메 오멤메 너무 예뻐 원콕 어. 아, 랐안표현저는 서른 세 살이에요. 원코습니다 진짜 내 친구야 내친아야 응. 개구리 봤어 아, 제가 개구리를 제일 무서워해가지고 바로 내려갑니다 진짜 팍써지그사 삼각김치 이 너 방금까지 다 죽이려고 했어 종갓집 전라도 김치 이슬은이슬은이슬은 그런 걸 t 쥐도 새도 모르게 한 번에 처리할 수 cheat. 미 m 잘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 다음 더 들어가실 거 아니면 좀. 저발려서 내가 어떻게? 문자 봤어. 혹시 위치 확인 같은 것도 했니? 누구야? 일어나도나 혼자 내버려두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해야지, 자. 전우씨 유식하고 박식한거 나 알고 하느라고 다 아니까 내수준에 맞춰서 어른말 쓰도 말고 간단하게 말해 은유법 비유법 직기법 그런 기회에쫙 부리지 말고 쉽게 말해 <웃음> 네 몸속엔 지금 흥분과 폭력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가득 차있어 나 사랑하긴 했니? <웃음> 나 사랑하긴 한거야 <웃음> 사랑했다 나 어떻게 신 <목소리도> 기억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수랑이가 자꾸 무섭게 허공에 대고 짖어가지고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지켜주진 못할 방정왜 이렇게 무섭게 하냐 그 사람을 <웃음> <웃음> 왜 응? 왜벽 보고 짖었어? 왜 벽보고 짖었어? 10시에 일어났거든요. 알람이 울려가지고. 일어났는데, 3시간 동안 누워서 휴대폰만 만진 거지. 제 자신이 너무 쓰레기였습니다. 10시에 필라테스 수업을 예약을 해놔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필라테스 수업 들으러 가야 합니다.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 일어났어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아름은 이렇게 비 마사지 얼굴 마사지 좋아합니다 무흡 아우 아우 아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점심을 팔렸을까 오늘 점심은 어제 식켜먹고나은 김치찌개 땡초만 잘라놓았고요 김이랑 현미밥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고마워요 미안하다 내일까지라서 근데 뚱뚱한 것도 나쁘지만은 않더라고 아으면 툭신하거든 손사탕처럼 누 어, 그만두고 살이 좀붙어와고 그런거지 I'm not interested. I'm not i 이 t e r 음. 오빠는 진짜부터 우리 양평가? 양평을? 이런 와중에 차까지 고장나고 원망이고 자시고도 안해그 음. 시각 자연 수영복을 발견하고 변백과 규태의 불륜을 확신하게 되죠 지금 내 앞에서 내 남편을 삐삼는 건가? 특히 지금 그 표정 딱하고또 딱하고, 딱하고. 엄마도 알잖아 아들은 없어야지 아들은 아, 아들은 없어야지 아도은 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뭐 샀냐면 그릇도 몇 가지 사봤어요. 짠 소스볼입니다. 짠 시리얼. 네. 갑자기. <웃음> 시리 들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시리얼 볼인데 시리얼을 먹기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간단한 디저트, 이런 빈티지한 핸드메이드 느낌이 확 나가지고 저가 이거에 꽂혀서 구입을 했거든요. 의도한 그런 뭔가 대충 희갈겨 만든 것 같은 그런 대충 만드시진 않았겠지만 거기 안에서 나오는 멋들어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완전 반해가지고 질렀거든요. 저는 만족스러운데 완벽한 디테일 그런 걸추가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기도 해요. 호불호가 갈릴 같은 디테일입니다. 근데 나는 마음에 든다. 여기 뭔가 얼룩 같은 작업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너무 예쁜 거지. 아 너무 예뻐버려. 디카 하고 싶어가지고 한 2주 정도 광클을 했는데 똥손이라서 수강신청 망하듯이 광탈했거든요. 2주 만에 드디어 눈치게임 성공해가지고 득템했습니다. 약간의 장기스가 보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디판도 완전 깨끗하고 끝끝 먹어보자. 가야. 근데 밥솥 언제 버려? 그래. <웃음> 저한테 벌레 너무 <웃음> 만약에. 헤어져야지. 나 오늘 빗바 갔거든. 어. 여기도 옛날에 갔었거든. 서울로 이쁜 거다던가 그래가지고. 음. 근데 진짜 웃긴 게, 안경 끼기 싫어서 마시를 하잖아. 지금 막 이제 겁나 웃거니. 찐템 <웃음> <웃음> 받은 거 아니야? 그러까 택스 리까값 캡슐 두개 내렸어요. 깊은 단맛 바닐라 빈시럽 제가 사랑하는 바닐라 시럽입니다. 저는 시럽 없이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 거지. 이 라떼 마시려고 방금 마트를 갔던 거거든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집에서 영화를 한편 보려고 합니다. 또 졸랐구나 얼마 나아 얼마 알아? 또좀 해봐 그러니까 반 말... 잠이야 나서잠한번 가는 거야 3년 전에 좀 잡지 그랬어 올려 응. 어, 어. 이면은 월요일이면은... 이 해동 할머니네요한번 사드릴게 이런 쓴 맛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며칠 전에 젠틀몬스터 가서 사온 거거든요. 양수증, 보증서 같은 거, 파우치에 이렇게 안경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젠틀몬스터 요나라는 안경을 구입했고요. 이게 은퇴, 금퇴, 검정퇴 이렇게 있는데, 검정퇴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제 얼굴에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은퇴랑 금퇴 중에 고민하다가 저는 금퇴로 하셨어요. 안경을 안쓴 것처럼 가볍더라고요 도수를 넣고 싶었는데 젠몬에서는 도수는 안 넣어준다고 안경점 가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을 바꾸면 은 안경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안내를 주셨는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목소리> 괜히 알 바꿨다가 무거워질까봐 무거우면 또 손이 안 가잖아요.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또 쿠팡에서 구입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거든요. 저렴이로? 한번 사본 건데 3만 원도 안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격차이하고 10배 정도 <웃음> 나는데 젠틀 몬스터 안경 갖고 싶어가지고 브랜드를 샀습니다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 아요 이거는 은퇴고 이거는 금퇴고 이거는 좀 저렴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에서 좀 티가 나요 저렴이 티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깔쌈니다 깔끔 깔쌈 그 자체 비슷하게 생겼는데 디테일이 다르죠요 지금 헤어질 결심을 받는데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킹받는 킹람 시계 6시에 맞추고요 그스피 영어 헤어 어플을 일주일 체험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크리스티나라고 해요 스피킹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바이빠이 에팟 뿌이 뿌 이미 내가 가진 행복은 산산이 나는 나를 스스로 가능하면 자세히 생각을 잘 봅니다. 명상 영상 한 10분 보니까 잠이 깼어요. 신기하다. 2차 수업 들으려고 스피에 들어왔어요. 하이요짠 파토고리아 백을 뜯어보려고 요 여행하면서 제가 계속 백팩을 들고 다녔잖아요 백팩이 막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누가 싱백을 메고 지나갔어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저거 하나 있으면은 송이 산책시킬 때도편하고요 캐리어를 들고 다니 그런 여행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싹 메면은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슬링백에 대한 니즈가 있던 상태에서 백화점을 혼자 구경하고 있었는데 파타고니아 매장이 눈에 보여서 파타고니아가 또 깔이 알록달록하니잘 뽑잖아요. 구경만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20% 할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통스 아, 8리터짜리고 매장가 99,000원이었거든요. 20% 할인받아서 노래를 틀어가지고 되게 시끄러웠네 79,200원에 샀습니다. 뒤로 매도 되고 앞으로 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앞으로 매려고 샀어요. 컬러도 컬러지만 가방이 작은데 수납공간이 또 되게 알차가지고 주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있고 칸이 나눠져 있어. 요 끈을 뚫공간건 있어요. 까리하게 이렇게 앞으로 메고, 카메라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두세 개씩은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여기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싹 찍는 거지. 술 아침. 전자렌지에 살짝 데워서 줄게요. 렌치를 까가지고, 골고 골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 응? <웃음> <웃음> 오빠는 제 남자친구고요. 전 지금 오빠의 아기를 가진 상태예요. 아치가 말이 돼요? 엄마가 제 임신한 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신고한 거라고요. 아우, 아우 답답해. <웃음> 아우, 앞장말이로 <깜짝> 속상해. <놀랐어. 웃음> <아우, 깜짝 놀랐어. 웃음>